자,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말이 필요 없는 거장입니다 아 예. 체중이... 80이 인데 체지방... 아, 이거 좀... 이거는... 아, 실망스러운데요, 이거는? <웃음> 이 정도라고? 아니, 애가 마라탕만 드리, 드리, 계속 먹더라고. 고 <웃음> 꼬바로우랑 마라탕을 <웃음> 계속 먹길래. <웃음> 어... 자, 그래도 작년에 아, 임바 클래식 피지크 노비스 1위 인바 스포츠 오, 모델 오픈 1이 네. 지금 이제 이 비시즌 기간 동안에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그 튜닝하는 이슈도 있어서 그 운동 <웃음> 그 튜닝 이슈 때문에 운동을 못 했다고는 하지만 너무 네. 체... 그 체지방 관리라든가 운동이 안된게 아닌가. 몸이 좋은 운동 유튜버로 남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얼굴이 잘생긴 유튜버로 역시 어 몸이 좋은 사람들은 많기 때문에 얼굴은... 아. 얼굴은 장난이고요. 아, 저는 정말 몸이 좋은 운동 유튜버. 컨텐츠적으로 네. 아... 봤을 때 아... 저는 기획자의 능력이 있어요. 제 모든 컨텐츠를 다 제작해 제작하고. 저희가 이 컨텐츠를 흥행 시켜야 되잖아요. 예? 네? 어, 아... 아, 그래서 제가 저기 저형 저격도 하고 말랑고 죽밥이다. 아... 형 형을 이기겠다는 마인드들왔다 아, 그건 당연한 거죠. 네. 네. 네. 그건 당연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 대회를 제가 좀 이렇게. 어느 정도 테리할 수 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가고 잘 들었고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장점으로 보면 사실 말한 것처럼 이게 팩트잖아. 콘텐츠적으로 봤을 때이 친구 갖고 있는 뭐 이런 스타성 이런 것도 좀 있고. 네, 어. 근데 일래서 몸을 잘 만들어서 정말 뭐 우리가 딱 봐도 정말 어, 뭐 예를 들어 마랑이나 아니면 다른 친구들 좀 경쟁이 있는 친구들하고 멋 멋진, 멋진 무대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뭐 너무 좋겠죠. 아네 저는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어, 일상 먹방 운동 이렇게 같이 병행하면서 채널 운영하고 있는 어, GPT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사실은 이제 GPT 같은 경우에 운동 유튜버예요. 예. 그리고 지금 뭐 물론 먹방이나 이런 걸로 좀뭐 하고는 있지만 이 친구가 경기도 시삽에 클래식 보디빌딩 178에 오와. 1위를 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증명이 어느 정도 돼 있다는 거예요. 네. 대회에 대해서는. 저번에 진짜 안색이 너무 한참 보이시는데. 에? 무슨 일 있으신가요? 아, 아. 아프신가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없습니다. 아프죠. 아, 아, 최근에 결혼해서 신랑이 됐잖아요. 아 그러네. 아 소리 소리. 네. 아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이제 빨리 밖으로 나가고 집에 늦게 들어갑니다. <웃음> 이렇게 밖에 일이 많다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어좀 있을 거예요. 네. 많이 그렇지 쳐보였구나 자 지금 콘텐츠가 아까 먹방도 포함이 되었었는데 보디빌딩 시합을 준비하면 이먹방이란 콘텐츠를 좀 양보를 해야 될 텐데 제가 이제 GPT님 채널을 즐겨 보는데 제가 유일하게 보는 게 이제 먹방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제외하고 보디빌딩 시합을 준비한다면 저 같은 구독자들은 안볼 수도 있다고 어... 생각합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 하고 있는 부분이고 좋은 결과로 마무리하고 그 이후에 다시 복귀하면 다시 좋게 봐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도 하고 지금 안 그래도 살 찌우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최대한 많이 찍어두고, 찍어두고 와. 그냥 이제 올리면서 그냥 저는 다이어트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오. 가려고 네. 나름 전략을 짜놨습니다. 티포이 님이 이제 워낙에 사람 분석을 잘하시니까 선수들 분석을 잘하시니까 그 저는 경쟁력이 있을지 진짜 솔직하게 어찌고 싶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네. 거의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한 명인데 제가요? 네. 예, 아니, 농담이 아니라요. 매스에서는 이쪽이 유리하실 것 같지만 이제 오버럴 밸런스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거, 그 권혁은 어떻게 되나요, 권혁? 권역, 아까 권혁은 어, 제일 리스트 뭐... 없습니다. 아 네. <웃음> 제가 만약에 대회 에 출전해서 제가 만족스러운 결과까지 제가 못 만들어내면 어, 진짜 말 그대로 머리 그냥 아예 다 삭발해 버리고. 아, 먹방도 한동안 하지 않겠습니다. 그 성취 목표가 어느 정도입니까? 당연히 꿈을 크게 가지라고 1등이 목표이긴 한데 저는 일단 무조건 3등 안에는 드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아 그러면 제 밑에 밑에? 아니 저 진짜 나 솔직히 올림피아보다 더 재밌어. 지금 약간 이런 대립 구도가 등수 이내에 들지 못하면 먹방 영상은 6개월 동안 없습니다. 제 첫날의 수익의 80%가 먹방인데 포기하겠습니다. 네, 저거는편집하 이거, 편집하지 말고 y Patch Bible. Never did you say. What did you say? What did you say? What did you say? What did you say? w 선우 형님이나 이제 용승 씨랑 이렇게 같이 방송을 하면은 물론 당연히 t 음. 플래스들이랑 차이는 나겠지만 그래도 여기 벗었을 때 완전 민망한 수준은 아니 s 어요 네, h 아 t d i 요 you say? w h 아니어요 보드빌딩을 너무 좋아해서 내추럴 보드빌딩 전문 코칭센터를 이번에 차려서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유튜버 힘큐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김승규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체지방량이 82kg에 1 3 3러면 뭐 그렇게 아주 체급을 키랑 체중을 봤을 때 아주 나쁜 편은 아니긴 한데 아 현재 시합을 준비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현재 몸을 좀 보고 싶은데 혹시 가능하시다면 사기탈이 어. 어우 많이 좋아졌네요. 와,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진짜 많이 좋아졌네요. 많이 네, 진짜 네. 많이 예전하고 다릅니다. 음, 네. 팔도 네. 많이 좋아졌네요. 음, 음, 네. 음. 이제 결혼도 했고 그다음에 센터를 지금 오픈을 했어요. 가장 바쁘죠. 가장 바쁜 시기. 그러면서 또 대회를 준비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밸런스를 어떻게 좀 가져갈 수 있을지 사실 지금이 가장 제가 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지금 이 몸이 최악의 몸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더 좋은 몸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유튜버로서 멘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의 유튜버로서의 멘탈이 왜냐면 제가 예전에 영상을 봤었는데 약간 좀 격앙된 감정에서 소통을 하시는 걸 제가 봤었어요. 사실은 저는 시청자도 똑같은 저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받아왔던 질타나 비난들이 조금 도를 넘었다고 생각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그때 그한번의 솔직한 마음을 터놓는 게제 인생에선 되게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의 어떻게 보면 20대 초반이 끝나고 제가 새로 시작한다는 그새 출발을 슈비더 바디와 함께하면 정말 기쁘고 영광일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제자들을 잘 키워가지고 시합에서 좋은 성적 계속 내고 있더라고. 어, 네. 그러니까 이 업계에서 지금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럼 거기 대한 책임감은 당연히 인이잘질 거고. 어, 저는 어, 유튜브를 좋아하는데 그냥 취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거, 되었던 것 같고 운동으로. 즐겁게 하고 있는 낭만호브라고 있는데. 아 반갑습니다. 어 굉장히 멋지신데. 아 깜짝 놀랐어요. 예, 저도 예. 그 집에서 맨날 어. 그 하는 것만 생각하다가 건강를 예. 너무 평소에 너무 잘 하시는데. 와 골격근도 많으신 거예요. 쇄지방 지금 8%에 지금 골격근량도 음. 표준 이상이시고. 음. 네. 아, 음. 어 인바디 어. 결과는 너무 좋고요. 음. 아 지금 현재 이제 운동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음, 보디빌딩이나 이제 이런 쪽으로 좀 해보신 경험이라든가 좀 이런 이해도 이도를좀 갖고 계신지? 저는 주로 이제 맨몸 운동 위주로, 예. 지금은 웨이트랑 섞어서 혼자 집에서 이렇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즐기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딱 보면 어 약간 보디빌딩 하기에 몸이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근육이 좀 이렇게 알차게 좀 있고 한번 뭐, 뭐 혹시 가능하시면 이렇게 좀 보디빌딩 이런 포즈 같은 거좀 가능하실까요? 아 근데 제가 포즈를 단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포즈는 제가 할 줄을 몰라요. 네, 상관... 상관없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자신감 있게. 한 이탈이면 한 번만. 네. 또 이런 자리에서 또안할수는 없고 하니까. 예. 네, 근데 좋은 몸은 아닌데 너무 기대 안안 짜게 봐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와야좀킬아진 네, 네. <웃음> 와. 아, 야, 아, 와. 와. 네. 와 너무 좋으신데요? 아까지 뒤도 등도 한. 네. 그런데 제가 진짜 포징을. 아, 네네네. 사람을 네. 네. 이렇게 들어보시래 요 양옆으로 이렇게 네, 예. 와. 네, 앞에서 한번 볼까요 앞에 앞에서 네. 이렇게 해볼까요 네. 예. 그 와. 네. 와. 포징을 진짜로. 예. 네. 네. 아 저런 캐릭터신진 아, 몰랐어요 아, 솔직히. 아, <웃음> 아니 근데 와, 가슴... 체중이 71kg인데 약간 중량급 이상의 보디빌더 느낌이 와, 느낌 나요 네, 상체에서 가슴 팔 어깨, 어깨. 아 근데 좀 이제 나도 이제 많이 봤을 때 저런 분들이 약간 단점이 전면 강배가 좀 약하거든. 요 아... 그러니까 앞으로 튀어나온 이런 볼륨감 있는 몸들이 어, 예. 전면 강배 약한데 손을 한번 이렇게 허리에 대고 가슴 펴 보실래요? 네, 어, 네, 조금 더펴 보세요. 네, 더, 더, 저, 더 날개뼈를 더 벌린다는 느낌으로. 네. 네, 네, 네. 오. 아 이번 밸런스 너무 좋은데요. 아니이지이 좋은데. 아 근데 이제 저게 하체가 사실 진짜 관건이어서 <웃음> 어떻게 됐지. 될지... 하체를 음... 올리기에는 음... 또 나이가 있으세요. 음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사이즈를 올리기는 맞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히 유브 채널에 운영하고 있는 히라고 합니다. 정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우리 희인님 같은 경우에는 지연 영상도 춤을 추셔서 봤었어요. 이게 가장 감명 깊었는데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아, 네네. 아예어어예어예어 어. 체지방률이 일단 16%. 어, 모든 어. 어, 건강은 음다 좋고. 뭐 어, 어. 운동 경력이 어떻게 되세요? 제가 군대에서 시작해서 1년 정도 하고. 사회 나와서 2년 차로 3년 차 됐습니다. 지금 이제 해랑 찍은 영상을 봤는데 해해랑 몸이 똑같아요 지금. 복부 컨트롤 좀안 되는 게벌 커브를 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관리가 안된 건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일단 몸집을 어떻게 키우고 싶어가지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그러다가. 살컵이 돼버려가지고. 그러면 대회 준비하시면 이제 염두해 주신 같이 하실 코치분이 따로 계신가요? 아, 해해 형님이랑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저랑 이제 신분이 있어서 저도 좀 편하게 이제 아는 동생인데 해해가 다이어트 잘 못해요. 예, 네, 이제 그 그거를 해해한테 이제 배웠을 때. 제가 해해 형님한테 배울 거는 다이어트가 아니고 저는 운동만 배우려고 합니다. 운동만 배우고 음. 다이어트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하면 음. 아, 형은 그, 그 얘기는 하지 말아라. <웃음> 다이어트는 내가 하겠다. 하겠다. 경쟁하는 선수들이 아무래도 조금 뭐 근육의 매스도 더클 거고 경력도 많고 할텐데 뭔가 어떤 전략적으로 아, 그 사람들보다 내가 이건 나올수 있고 내가 이거는 내가 좀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라 생각하신 부분이 있나요? 제가 그 대회 영상들을 해외 그 보디빌더의 영상들을 보는데 가끔 춤도 추시더라고요. 포징을 하면서 다른 참가 분들보다는 구력이 낮지만 강도 있는 다이어트로 무대에서 멋진 포징과 춤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조건 보고 싶어요. 저는 네, 저는 완전 팬입니다. 지금 다 좋은데 스타송도 다 좋은데 몸이 보디빌딩 음, 음, 타입의 몸도 아니고 그리고 끝까지 끌고 갈수 있을지 음. 지금 사실 자기의 꿈에 더 무게가 있거든요 보디빌딩보다 저 미더 바디에 참가할 참가자들은